another lazy afternoon the clouds covered in gray third coffee of the day almost fell asleep on sound i yawn at the display third meeting of the day 그래더 빨리 출근할 수 있어요. 오늘은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에요. 어제 <웃음> 대학원 시험은 논술형으로 봤는데, 망했어 <웃음> 분명히 제가 책에서 본 내용들이 문제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본 내용들이 제 머릿속에서 짬뽕이 돼가지고 진짜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진짜 학부생 때에 비하면 시험을 정말 너무너무 뭐 준비도잘 안됐고 마음에 안들게 봤다라는 거를 괜히 말하고 싶어요 <웃음> 오늘은 재택근무하는 날이어서 일도 좀 하고 지금 중간고사 과제도 있어요 이걸 금요일까지 내야 되는데 제가 또 금요일에 2차 면접이 잡혀있거든요 오늘 빨리 오전에 중간고사 과제를 내, 작성을 하고 이제 오늘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면접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차피 재택근무가 끝나도 다 플렉스 근무를 할 예정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만 출근해도 된다라고 하셨어요 어, 제가 원래 여기 처음에 입사할 때도 일주일에 두번 출근하는 걸로 알고 입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대로 사실 출근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의 최애 최간의 버섯 매우 밟고 있 예전에 유튜브에도 한번 찍었어. 가수! <목소리> <목소리> 너무 내가 좋아하는 버섯. 배가 터질 것 같지? 음 응. 너무 행복해 난 예민할 때 밥을 먹어줘야 돼 <웃음>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야 초보 운전 브이로그 어디가? 이거 나왔어 헐. 언니 마시죠 When I was a little child I naturally would see Magic in the world around me Now I often get so tired It's harder just to be Fascinated breathing free But I can hear a n d d r o p s that d And 사장님이 커피 사주셨다. Yeah. 드디어 내일 2차 면접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면접 준비하는 영상 올리고 나서 IT 전공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좀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지난번 영상 이제 자막바로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회사에 들어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IT 글로벌 대기업이라는 것 때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IT 직종에서는 한번 이제 필드에 발을 담그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기회들이 되게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 실제로 와서 보니까 IT 업종의 특성이 있더라고요. 비단 비 개발자여도 IT 산업을 이해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좀 차이도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일을 하면서 IT 산업군에서 좀 종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강해졌고 또 유망 직종이기도 해서. 이런저런 이제 기회를 물색하다가 지금 지원한 회사를 알게 됐고 하물며 직종뿐만 아니라 직무에 있어서도 제가 지금 유튜브하고 또 대학원에, 언론정보대학원에 있고 그리고 프리랜서로 일했던 것들을 다 종합해볼 때 현재 제가 지원한 직무가 제가 이전에 대기업 재단 퇴사하고 쌓아왔던 저의 경험들을 가장 잘 업무에 녹여낼 수 있는 직무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산업군과 그리고 제가 원하는 직무에 일을 할수 있어서 제가 앞으로 사회인으로서 그리고 사회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역량도 기를 수 있는 가장 베스트 회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회사 안에서 회사가 발전하는데 저도 제 개인 몫을 하면서 정말 내가 이 회사의 성장에 기여를 했구나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 회사에서 보일 수가 있고 또 회사가 성장함으로써 또 저도 성장하고 하는 여러 가지의 케이스들을 고려했을 때 저한테는 굉장히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웃팀하고 동서아해서한 팀으로 고 아웃팀하고 동행해서 한 팀으로 고고 그래서 개인 성장과 동행하면서 얘고 그리고 또 뭐냐면 셸리, 사이 장관 전무 있었 거, 셸리 거, 그리고 아 음, 모델, 뭐 최선의 결정을 위해서 이게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거 그리고 마지막 라디스크도. 미주매나 네. 거사나 네. 이 agle 내일 내일 주차를 샀습니다 왜냐 주차비 무료 연결하는 걸안 갖고 와가지고 아 정말 스탠드까지 갖고 왔는데 지금 얼굴이 너무 뜨거운데요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I bet you still don't give a fuck Your r e p u b r w i n rest your head, you haven't figured this out